안녕하세요 청담동 제스트바를 운영하고 있는 바텐더 김도형입니다 오늘 저는 클림트키스 끼베브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선 클림트키스는 구스타프 크림트의 150주년 탄생을 기념해서 만든 오스트리아의 스파클링 와인으로서 잭트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레이블을 보시면 클림트키스의 더 키스 작품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아주 로맨틱한 와인입니다 첫 번째로는 클림트키스 끼베브리와 슈퍼카시스 베드랜 슈퍼카시스를 이용해서 만든 키드로얄을 준비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대중적인 칵테일이죠 보통 탄산이 들어가는, 탄산수가 들어가는 모이토를 스파클링 와인, 클린트 키베브리를 사용해서 만들어 드리고요 세 번째는 프렌치 75라고 하는 스파클링 와인 칵테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타니스트 진과 레미 마틴 VSOP를 사용해서 프렌치 7 5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오늘은 이렇게 클림트 키스 끼베브리를 사용해서 만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.